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네렉스 거래소에서 제가 스네렉스를 계속 쓰는 이유가 멀티 포지션 이라는게 됩니다 그러니까 롱숏이 동시에 잡혀요 어, 롱숏이 동시에 잡혀서 아 제가 지금 계속 그 로직을 짜고 있는데 이제 한 방향만 잡으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어 아무튼 이 갇혀 있는 가격에서 확실한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는 롱숏 두가지가 계속 서로 해칭을 해주는 거예요해칭을 해주면서 이제 방향이 정해질 때 어, 그때 이제 한 포지션으로 아예 어, 정리를 해버리는 그쪽 로직을 계속 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순손익 보면은 뭐 15불 정도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수수료를 포인트로 이거를 공제를 해서 요만큼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아직까지는 어, same s 물론 뭐 장기 추세 분석하고 스윙 포지션 잡을 때는 뭐 주봉 일봉 보지만 좀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 특히 마진 같은 어, 마진같이 위 아래 움직임이 있을 때좀어한 3,4일 간격이나 아니면 데이트레이딩 간격으로 좀 짧게 짧게 치고 빠질 때는 1시간봉을 주로 봅니다. 1시간봉자 조건 1. 1시간봉1시간봉으로 보고요. 두번째 어 단기봉 볼 때는 일목은 잘, 알바, 일목은 잘안 일목은 잘안 봐요. 웬만하면은 일목은 타점 잡는 분석 방법이 아니고 추세 읽는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일목은 잘안 봅니다. 이 밑에 지표를 많이 봐요. RSI. 그리고 3번. MACD. 단타, 그러니까 좀 단기 타점 잡을 때는 이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시간 봉. 한 시간 봉 차트에서 RSI와 MACD를 많이 봅니다. 자 여기서 어첫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 어 제가 아무리 어 아무리 강조를 말인니 말씀드려도 이게 내동매매하시는 분들이 계는데 자그 과매수 과매도 있잖아요 자 과매수일 때 매도 과매도 일때 매수 이러한 그 공식을 좀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틀렸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근데 여기에서 틀린 것도 틀린 거지만 하나 좀 배울 점이 있어 음. 자 적어도 적어도 과매수일 때는 매수는 안 해야 되죠 어. 매수는 안 해야 돼 그리고 적어도 과매도일 때는 팔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다고 눈이 먼다고요 어, 눈이 머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이런 데서 롱 포지션을 잡는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어, 과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 더 떨어질 것 같다고 해서 어, 공매도 포지션을 잡는다 그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무슨 말이냐 단기 매매는 역추세다 역추세 매매다 그래서 어저 관점으로 좀 많이 분석을 하는데 어제 롱포지션을 잡았던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었잖아요. 어 롱포지션 잡을 때 꿀팁 말씀드릴게요.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었어요. 낮추고 있는데 파동 진폭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진폭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어 줄어들고 있고 자 보니까 그렇죠? 이전에 파동을 만들었던 매물대들이 어, 저 수렴 진폭 줄이는 채널 하단부랑 좀 겹치는 것 같아. 어. 겹치는 것 같은 거. 그래서, 어, 9700불 정도 가격을 조금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다가, 아, RSA 보니까, 어, 과매도네. 일단은 과매도니까, 어, 적어도, 어, 조금 있다가는 뭐, 롱 포지션을 잡, 잡을 수는 있겠구나라고 RSA에서는 사, 판단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봤던, 그 매수에 대한 시그널은 MACD였습니다. MACD 였습니다. 네. MACD MACD가 이런식으로푹 하고 튀어가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 이런식으로 둥그스름하게 완만하게 가는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 한번더 이렇게 완만하게 두 번씩 훑고 가는 움직임 이런거 나올 때는 저는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는 롱 포지션으로 들어가거든요 알트 t 도 마찬가지고 비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MACD가 요런 식으로 마만하게두번딱 찍고 갔을 때 그리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는데 MACD가 올려주면서 받쳐주고 있어 그럼 이걸 MACD 다이버전스로도 보고 볼수 있고요 그쵸? 아 어, R S i 도 당연히 다이버전스 나왔고 근데 요런 식으로 MACD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말아 올라간다고 한다는 거는 자이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평이, 이 평이 골든크로스를 만들러 가는 거예요. 어,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 MACD가 이렇게 가다가 뾱 하고 튀어오르는 게 있어요. 요거는 조심해 줘야 되는 거. 오히려 조심해 줘야 되는 거. 어, 요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이거, 요거, 요거, 요거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어, 쌍방궁디처럼.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찾고 있는 데 없네.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얘는 반대 방향으로 좀 조심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로 강하게 꽂을 것 같다가 조금 이렇게 어, 조심하게 가는 거였고. 어, 위로 갑자기 솟는 거 없나? 약간 요런 애들? 요런 어, 애들? 요런 애들은 좀 조심해줘야 돼. 왜냐면은, 여기에서도 뭐 결과 값이긴 하지만, 어, 결과 값이긴 하지만,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올라가는 모양새가 좀 저런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그쵸 요런식으로 푑하고 뾰족하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별로 그 움직임을 좀 유지를 못할 가능성이 좀 많아요 어, 그래서 MACD 선이 좀 이렇게 뾰족뾰족한 모양이 아니고 어, 완만하게 완만하게 어, 완만하게 올라서는 것들 이러한 것들 완만하게 이해가 되시네요 저도 지금 말하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긴 한데 어. 이거를 좀 이렇게 어떻게 이론이나 아니면 어떤 그 문장으로 표현을 잘못하겠어 완만하게 올라야 돼 m a c d 는 뾰족하게 오르면 안돼요 네. 완만하게 여기는 좀 뾰족하게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다이버 장세가 나오긴 했으니까 여기도 완만하게 완만하게 갑자기 갑자기 올라 버리면은 어. 저거는 바로 추세가 회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 상당히 높기 때문에 MACD 같은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완만하게 완만하게 올라가는게 좋습니다. MACD가 만약에 이런식으로 팍 튀어오른다고 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평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왜냐면 왜냐하면 MACD가 이평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체크를 해놓은 게 지금 MACD인 거예요. 이 어, e m a 지수이동평균선의 26 그리고 12MA를 이렇게 표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m a 선들 간의 간격을 이 선으로 나타낸 게 MACD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이 MACD가 0선에 점점 가까워진다. 그러면 은 점점 얘랑 간격이 간격이 점점 멀어지다가 여기서는 점점 멀어지지 않고 간격을 조금씩 줄여 나간 거예요. 나갔어.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몸통을 줄여 나갔어 그러다가 영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크로스가 난 거죠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간다 라는 거는 길을 어, 모으다가 계속 가다가 한 방에 슈팅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 아까처럼 뭐 뾰족하게 갑작스럽게 움직인다고 하면 은 그 이평간의 골든 크로스가 어좀 이렇게 그 급하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 거의 없어. 이평간 이평간점으로 2편 봤을 때 급하게 크로스가 나거나 어 급하게 막그 추세가 전환되거나 하는 시점이 거의 없어. 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급하게 가긴 갔는데 결국에는 유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크로스를 좀 이런 식으로 어 급하게 만들긴 했는데 유지를 못해. 그래서. 어, MACD 볼때 저런 모양 같은 것도 좀 중요하게 보시면은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완만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뭐 이론상 체계화를 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거를 뭐 수치상으로 뭐 제가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완만하게 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어, 매도 관점은 반대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조금 다릅니다. 어, 약간 달라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MACD가 완만하게 둥그스름하게 말아 올린 다음에 갖는 관점은 어, 롱일 때 롱일 때 어. 롱일 때고요 하락 관점은 하락 관점은 어, 아무래도 조금 롱 포지션이랑 약간 다릅니다 어. 그래서 그요런식으로좀둥그스름 했었던 그쌍궁뎅이가 처럼 짝궁뎅이처럼요런식으로 어, 다이버전스 라고도 할수 있는데 MACD의 모양상 저런식으로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크로스 만드는 이러한 시점을 저는 롱포지션 잡을 때 주로 보고요. 하락 관점을 저기에다가 바로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하락 관점을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뭐 적용을 해서 맞을 수는 있겠지만 하락은 잘 저는 좀안 맞더라고요. 저 관점으로 봤을 때 하락은 그냥 뭐 하락은 심플하게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락은 매물대로 보는 게 가장 심플해요. 매물대 매물대 그냥, 모두가 보고 있는 매도 타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물대 관점으로 분석하는 게, 매도 관점에서는 가장 낫지 않나. 아, 지 않나. <웃음>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도, 매도, 포저,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자리였고, 그쵸. 여기서도 좀더 올라가면은, 한만칠0불만 칠백불 어, 정도에서, 1만0 0불 정도에서, 한번 매도 타점이 나오겠죠. 이런 자리. 들 그런 식으로 매도 관점을 잡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왜냐면은 제가 좀 겪어본 바로는 지금 같은 뭐 분석 방법을 뭐 다이버전스라고도 할수 있고, 그쵸? 다이버전스 활용법. 다이버전스 활용법이라고도 볼수 있고, 뭐 오실레이터 지표를 활용한 그런 분석 방법인데요. 저는 이거는 좀 상승 관점에서는 잘 맞는데, 상승 관점에서는 잘 맞아요. 상승 관점에서는 잘 맞는데, 하락 관점,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으로는 잘안 맞더라고요. 매도 포지션은 그냥 음, 정고점 매물때 저항해서 매도 타점 잡는게 가장 가장 좋았어 가장 괜히 어정쩡하게 괜히 어정쩡하게 저기에서 어, 다이버전스 나왔다 라고 팔아버리면은 단기조정 주고 갑자기 올라가 버리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왜 그러냐면은 음, 다이버전스나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추세 관점은 아니에요 추세 관점이그 역추세 잖아요 역추세 무슨 소리냐면은 기존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쵸 지속되고 있는데 한번 살짝 풀백이 왔을 때 풀백이 왔을 때어 지금 상승 추세인데 어요한 자리에서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조금씩 그려지는데 어, 그렇게 보는 게 방법이 이제 역추세 방법이거든요 저 방법을 모든 상황에 적용을 시킬 수는 없다는 거지 왜냐면 지금은 상승 추세 중에서 역추세를 잡는 방법을 말씀드린 건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까처럼 MACD 가 이런식으로 MACD 가 이런식으로 어, 동그랗게 바닥을 그리면서 아래로 향하고 있고 RSI도 과매도요 팔아버리면요 은 여기서 단기 조정 갔다가 바로 올라 버린다 그래서 그래서 매도 타점은 매도 타점은요 매도 타점은 RSI MACD 오실레이터로 보지 마세요 오실레이터로 보지 마시고 얘는 그냥 매물대 타점으로 잡는게 가장 좋습니다 매물대 다이버전스라고 가다 그렇죠? 다이버전스라고 왔는데막 삼봉 다이버전스라는 것도 나와 뭔 소리냐면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지표가 이 RSI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면 쭉 갔다가 이렇게 돼 MACD도 여기에서 이렇게 인식으로 갔다가 막 밑으로 떨어지려고 그래 그래서 어, 저, 뭐, RSI, 뭐, 전문, 다이버전스 전문으로 보는 그런 트레이더들, 그쵸. 트레이더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그런 입, 입 트레이더들은, 이런 자리에서 그냥, 매도하세요라고 말하는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은 어, 한번더갈 때도 있어요. 한번더 가. 하버스 맞아. 맞는데 한번더갈 때도 있다고. 이걸 뭐, 삼봉 다이버전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저 오실레이터 지표로 활용하는 방법은 단일 추세에서 한 방향만 좀 신뢰도를 가질, 가져야 된다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는 어, 매도 포지션을 rsi 나 오실레이터 지표로 잡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음. 여기에서는 오히려 반대방향인 어, rsi 나뭐 MACD 이런 오실레이터 지표에 어, 그 과매도 시점을 조금 상승 추세에서는 신뢰도가 높게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어, 롱은 아까 롱 포지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둥그스름하게 말아올리는 그런 모양으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포지션을 잡을 때. 근데 매도 타점은 그냥 심플하게 가는 게 가장 좋다. 매도 타점은 심플하게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꿀팁 아닌 꿀팁인데 뭐 저거를 일률적으로 다 적용시킬 순 없어요. 어, 근데 제가 어, 트레이딩을 해봤을 때 어, 경험상 좀 저런 식으로 응용을 하는 게좀 낫더라고요.